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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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본문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함께 소리를 내어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을 할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와의 호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그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오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두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끼어서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 던져 은같이 단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제가 예수 전도단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말하는 예수 전도단은 땅끝 예수 전도단이 아니라 한국 YM 예수전도단입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수전도단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희를 참 많이도 아껴주시고 함께 사역하며 멘토의 역할을 해주신 선임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선교사로 헌신하기 전에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고아원 사역과 현지 학교 설립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어 살아가는 빈민층을 위한 의료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 주변에 가족이 이단에 빠져서 고민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저에게 이단에 빠진 자녀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단에 빠진 그분의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생긴 궁금증은 왜 자꾸 이단에 빠질까? 딱 봐도 말하는 것이나 인간이 예수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자꾸 이단에 빠질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말로 네이버나 검색 엔진에 들어가서 검색 한 번만 해보아도 그 종교가 어떠한 종교인지 또 어떤 이단인지 또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자꾸 그렇게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 빠질까라는 질문과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한날은 그 선인 섬교사님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궁금증이 떠올라서 선교사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선교사님왜 자꾸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에 빠질까요? 조금만 찾아보아도 잘알수 있을 텐데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한테 여쭤보아도 잘알수 있을 텐데 왜 자꾸 그렇게 이단에 빠질까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선인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폐사진을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아니 이단에 왜 빠질까라고 물어보는데 생뚱맞게 갑자기 폐사진 얘기를 하시지 나는 의료 쪽으로는 아예 문외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니요 선교사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의료 쪽은 아예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씩 웃으시면서 전선교사님이 공학도였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폐 사진을 어떻게 보여주, 보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폐의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판독하려면 판독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거 별거 없습니다. 정상인 폐 사진을 반복적으로 계속 보면 돼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보면 돼요. 그럼 나중에 비성장, 비정상적이거나 이상이 있는 폐사진을 보면 한눈에 딱 들어와요. 어, 이거 정상 아닌데? 이렇게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 이단들이 접근할 때 또는 비진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죠.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매일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길과 빛과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알면 이단에 일, 빠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도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들을 혼미케하고 유혹하는 이단들이 우리의 삶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티베데도 다락방, 구원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등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고신대 출신 선교사로만 알고 있던 친하게 지내던 분이 다락방 포교대원으로 밝혀져서 주변의 선교사님들이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그날이 오면 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반복은 무엇인가요? 강조입니다. 그날은 어떤 날인가요? 하나님께서 반복하고 계시는 그날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입니다. 심판의 때요.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입니다. 바로 구원의 때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이 임하면 주님의 때가 이르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말하던 적 그리스도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며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거짓말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숨고 창피를 당할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자신의 달콤한 말로 성도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며 안심시키고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든 죄 가운데 머물게 만든 그를, 그들은 그날 바로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날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은 오직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샘이 그날에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샘은 아무에게나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12장 10절 11절에서 이 샘이 어떤 사람에게 열리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이 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모두에게나 주어지지만 이것이, 열리, 이것이 열리게 하는 것은 바로 애, 애통하는 자의 마음이 있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에,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 그 구원이 주어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고백하려면 자신이 죄인인지를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왜 죄인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면 회개도할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도록 또한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죄가 죄로 인식되도록 깨달아지도록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죄 연약함은 너무나도 잘 보지만 정작 내 허물, 내 죄, 내 연약함은 보지 못하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모습을 스스로 볼수 있도록 성령께 간구하며 내가 나의 모습을 인지하고 깨닫고 나의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성령께 요청드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나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폭풍이나 상황들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보기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불가운데 던져 은같이 단련하고 금같이 시험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고난과 시험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정금과 같이 단련되고 불순물이 태워, 태워지는 그래서 순전한 금처럼 순전한 신부로 회복시키는 과정입니다. 나의 죄를 태우고 나의 의의를 태우고 나의 교만함을 태우고 나의 음란함을 없애며 내 삶에 드리워진 죄와 죄의 뿌리를 완전히 불태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 죄가 더욱 싫어지고 더 순결하고 더 깨끗한 순금처럼 나를 다듬어 가시고 아름다운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죄는 오직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나를 씻을 수 있는 셈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의 길로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고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에 더욱 익숙해져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의 삶 깊은 곳에 뿌리 내려 우리의 삶을 지탱하면 진리가 아닌 속임이 내삶 가운데 들어올 때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들려올 때 이단들의 속삭이, 달콤한 속삭임이 들려올 때 우리는 이것이 비진리임을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혹시 내 마음에 숨겨진 죄가 없는지 있다면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도록 드러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빛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을 감찰하시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련되고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함께 숨쉬시며 나의 삶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더욱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더욱 알기 원하고 그진리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4편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진리인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떠한 불의도 어떠한 죄도 우리를 지배하게 하지 마시고 어떠한 사단의 속임이나 이단의 꼬임이나 유혹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더욱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